정원이 지원이와 함께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고성에서 어젯밤에 다시 또큰 산불이 나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12시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이 불을 잡았습니다. 지원아 고성이라는 곳에서 큰 불이 났대. 응 음, 너무 무섭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불을 끄니 다행이었어. 저곳은 나무가 많아서 불이 크게 났나 봐. 우리 집은 안전할 거야. 꼭 그렇지만은 않아. 불은 집에서도 날수 있어. 누나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예! 신난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세요. 제목은 늑대보다 무서운 불 옛날에 빨간 모자가 살았어. 빨간 모자는 몸이 아프신 할머니를 보살펴드리러 갔지. 빨간 모자는 할머니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이기로 했어. 가스렌지에 쌀과 물이 담긴 냄비를 올리고 가스 불을 켰지. 그런데 숲속을 오래 걸었던 빨간 모자는 피곤했는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 죽을 끓이던 냄비는 타버렸고 불이 나게 된 거야. 그때 마침 빨간 모자를 잡아먹으려고 숲속부터 쫓아온 사나운 늑대가 집에 들어왔다가 꼬리에 불이 붙고 말았어. 당황한 늑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을 쳤지. 하지만 우리 빨간 모자는 당황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배운 소방 대표 훈련을 기억했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니 할머니께서 일어나셨어. 침착하게 수건을 물에 적셔 할머니께 드리고 코와 입을 막아 고개를 숙이도록 알려드렸지. 빨간모자와 할머니는 계단으로 대피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엘리베이터를 탄 늑대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 빠져나오지 못했어. 빨간모자와 할머니는 119에 신고를 한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갔대. 동화 끝! 빨간 모자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할머니를 위한 빨간 모자의 마음이 참 예뻤죠? 하지만 우리 집안에는 조심하지 않으면 불이 날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지원아! 우리 함께 찾아볼까? 띠! 위험! 여기 여기! 이렇게 한늘에 멀티탭에 여러 개의 코드를 꽂아두면 위험해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코드를 꽂아두면 불이 날수 있어요 비 위험! 여기! 여기! 독이 찾았다! 가스 불은 꺼져 있는지, 가스 밸브는 잠겨 있는지 꼭 확인해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찾아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로 불이 날수 있어요 불이 났을땐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소방관 아저씨께 여쭤보았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불을 발견하게 되면 불이야 하고 큰소리를 외쳐서 주변의 화재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무섭다고 숨지 않고 파던디를 멈추고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입과 코를 막은 뒤 허리를 숙이고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문을 열 때에도 뜨거울 수가 있으니까 옷이나 천을 이용해서 열고 대피할 때는 꼭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119로 꼭 신고하셔야 돼요 자 이제 돌아가셔서 한 번씩 다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지원아 우리도 따라해볼까? 좋아! 먼저 불이야 하고 외치기 네? 소화기를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어도 우린 아직 어린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소화기를 사용하기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빨리 밖으로 대피하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피후에 어떻게 할까요? 고 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날수 있는 위험한 것들은 우리 어린이들이 만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코드가 꽂혀 있거나 가스불이 켜져 있거나 가스 밸브가 열려 있을 때는 어른들께 말씀드려요. 불이 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불이 났다면 무섭다고 숨지 말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기억해요. 소! 소중한 우리 모두를 위해 방! 방심하지 말고 안전수칙을 실천해요. 안! 안에서도 밖에서도 전! 전보다 지켜요. 소!